정답. 제일 t <목소리가> <근데 조직 어린이, 목소리가> 신규 차사에 제일 정 역으로 가실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구니다 영원 까지영